시피놈들 이 기차를 연구소로 쓰고 있다고 이가동소이 <웃음> 가만두자. 오케이, 호봉아 어디냐? 호봉아 어디냐? 아, 어, 아 어, 뭐야? 어, 어. 야, 나한테 지금 무슨 단 거야? 아, 신님. 모두 뭐시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놈도 SCP가 되겠군요. <웃음> 내가 SCP가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어, 꼬미 왜 이러지? 어, 뭐 어? 이상해, 꼬미. 아! 아! 어,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냄새야? 난 똥이 SCP야? 어? 아니, 얘왜 이렇게 똥으로 변했어요? 아니, SCP 중에 똥이 어딨어요, 신님? 내가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호봉이 워낙 방구를 껴가지고식킨까지 아주 그냥 똥 색깔로 입었구나. 아우 냄새. 아우요. 아우 쟤 나가라고 그래요 새 좀. 아우. 아니 뭐냐고. 타고 오지마. 타고 오지마. 아니 왜? 아우 냄새나 저리 가. 아왜 그래? 타고 오지 말아야지. 아 신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어. 아. 어라. 아, 네. 자, 날 신이라 불러보거라. 님. 예. 신, 신. 아, 몰라. 신이라 불러보라고. 신라면. 야, 어? 장난해. 신이라고 봐. 불러봐. 신김치. <웃음> 아, 좀 제대로 좀 조정해봐요. 이게 뭐야, 좀 얼빵하네, 이상하네. <웃음> 다시 불러보라. 네, 신님. 넌 지금부터 s c p 502 다시 1이다. 우리 할 얘기 있으니까 나가 있어라. 네. 아, 쟤 진짜 너무 냄새난다 쟤. 아, 쟤 진짜 도구 스킨이 너무 더러운데 야, 나도 진짜 저렇게 안 만들고 싶었어. 나는 지금부터 SCP다. 나는 SCP 50. 어, 50. 어, 잠시 자려. 구가아널할수 있어. 다시, 다시 구멍으로 돌아와. 제발.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어, 다행이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지 맞아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동성 아저씨한테 알려줘야 돼 전화 걸자 여보십시오 어 그래 고봉아 야 통화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저씨 큰일 났어요 이 기차 이 기차가 말이죠 그래 그 기차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기차가 바로 연구소예요 여기서 SCP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나는 SCP-502-1이다 야!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SCP-502-1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잠깐 가봐야겠구만! 자! 하하하! 저기 기차가 있군! 고봉아! 이 아저씨가 간다! 하하하. 날개 점검! 날개 점검! o 의 2, 3, 5! 간다! 고봉아! Yeah. 네+ 네 정유인 창창 창혁이 야 싫다며 아+ 이고 잘했다 잘했다 자자 이제 폭탄을 설치해야겠군 자 여기서부터 자 간다! 자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지 쪼+ 쪼+ 쪼+ 쪼+ 쪼+ 쪼+ 쪼+ 지 쪼+ 쪼+ 쪼+ 쪼+ 쪼+ 쪼+ 시피 놈들 이 기차를 연구소로 쓰고 있다고 <웃음> 마동석이 가만 두자 오케이 호봉아 어딨냐 호봉아 어딨냐 호봉아 여기 있냐 호봉 아 어? 아이 뭐야 이육파리들 이거 어? 참나 나 마동석이야 어? 가만 두자 <웃음> 이 녀석. 이야 키야+ 야하야야 키야+ 키야+ 야야야야야야야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아... 야복야어야있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키야+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저기, 수고하십니다. 아유, 저눈 보고 있어요. 아, 열로 가도 쳐다보시고. 아이고, 이쪽으로 가셨는데도 쳐다보시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석고상님들, 바쁘신데, 계속 쳐다보시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아, 아이고, 뒤에서도 보고 계셨네. 아, 큰일났네, 이거, 터지. 아, 얘들. 아, 저뒤 누구야? <목소리>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안 속으시네요 아 그렇다면 그냥 그냥 속아 아이고, 아이고. 아우 죽을 뻔했 코바마 어디 있는 거 대체 코바마 코 아이 얘네들은 으으으으으으으스피으으으으으으 어쩜+ 어쩜 네 어쩜+ 어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아쩜 어쩜+ 어아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 어쩜+ 어쩜+ 어쩜+ 어쩜+ 어 에이 왜 그런 거야 얘가 어? 하하하하하 헤 헤헤헤 에이시피다시마동석을 죽여라 알겠습니다 시님 마동석을 죽인다 마동석을 죽인다 뭐야. 오, 야, 치라야왜 이래? 치야마라 마치라 마치라 아치라 아저씨! 아치아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치라 마 마치라 마치라 마 No, because you can't. y 이 u must be a l i 가 t l e bit. You must be a little bit. You m u s 아 be 아아 i t 어 l e bit. y o 아아 u s t be a little bit. 아 o u m 되다니야 끔찍하다야. S.C.P.야 똥 냄새 났어. 아 이제 장난치지 말고요. 저 S.C.P. 343이 날 조종한단 말이에요. 어 아, 그래? 그러면 일단 저 녀석부터 혼내주고 내가 널 구출해주자. 아제 첫째 저, 저, 저, 좋은 방법이세요. 어 뭔데? 일러 보세요. 어 그래. 신님, 신님. 아 그래. 마동석은 어떻게 됐냐? 제가 처리했습니다 역시 SCP-502-1 수고했다 긴니드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가까이 오거라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등짝으로 가가지고요 여기를 잡아요! 아하하!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동석이 형! 마동석이 형!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빨리 잡아놨어요! 어 알았어! 이 놈! SCP-333! 가만두지 않겠다! 덧뼈라! <웃음> 이것들이 미쳤구나! 내영력을 보여주마! 오, 아저씨 어서 이 기차를 폭파시키세요 어서 구봉아 그럴 순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서 어서 이 기차를 폭파시키라고요 미안하다 구모아 우리 다음 세계 꽃보자 미안하다 <웃음> <웃음> 구모아왕고좀 <웃음> 그만 끼라고 <웃음> 너랑 나랑 같이 과이 어, 나쁜 놈들 사실은 이 기차 에서 SCP들을 못 만질 것이다 아차 코봉아 아, 아, 미안하다 아저씨가 좀만 더 힘이 셌으면 우리 코봉이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 아저씨가 기차를 잘 폭포하마 코봉아 YAAAAA! Yeah! 이거 무슨 소리야? 왜? 이 코봉 소인데아 여기 밑에요! 미치라고요 어? 집중이야! 아 잠깐만! 저 아저씨가 갈게! 어? 아저씨가 갈게! 아, 어디야? 어디야? 어? 오셔 어? 어? 이거 뭐 거대한 똥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아저씨 저예요 웨? 아, 잠깐만 야야야! 야너 야. 야, 코봉이야? 아 진짜! 저 코봉이니까요! 야 뭐야 이거대한동 <웃음> 아이 진짜 SCP 682를 안 죽는 거 몰라요? 제가 싹 변했죠 파파 직전에. <웃음> 어, 야얘너 되게 똑똑하다 야, 야, 야, 야, <웃음> 야 어쨌든 코복이 너 대박이다 야, 어? 코복이가 이 친구를 지켰다. 코복이 반세. 내가 지켰다. 코복이 <웃음> <고봉이> 반세. <만세! 웃음>